이번 시간엔 국민여배우 김혜수씨를 캐리커처해 보겠습니다 김혜수씨는 연기도 연기지만 미모가 정말 뛰어난 배우입니다 국민 여배우를 캐리커처 하려니까 손이 떨리긴 하는군요. 커다랗고 순수해보이는 눈망울과 짙은 쌍꺼풀 오똑한 콧날과 도톰한 입술은 역시 원조 꽃미녀다운 이목구비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배우라고 해서 과장하는 것을 봐주진 않습니다. 마치 오리부리처럼 윗입술을 돌출시켜서 새침한 이미지를 연상케 했습니다. 광대 밑으로 드리워진 얼굴 외곽 라인이 수려해 보이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라인을 짧고 모아지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관찰의 요소들은 모두 제가 느낀 기준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나 입술을 더 과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얼굴 형, 형태를 길쭉하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이 작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모든 생각과 표현은 캐리커처 작가의 자유로운 의지입니다. 대상을 보는 사람마다 과장의 포인트를 모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대상을 사랑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 교수님의 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면 알게되고, 알게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 캐리커처와 사랑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마도 제가 김혜수씨 열렬한 팬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랑하지 않아도 관찰은 다 합니다. 하지만 대상을 사랑하면 더 관찰하게 되고 과장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망고 제 생각입니다. 설하고 모든 예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캐릭터츠는 특히 과장을 하는 예술이다 보니 정답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예쁘게, 더잘 생기게 과장하는 것이 캐리커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더 웃기게 더 익살스럽게 과장하는 것이 캐리커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이지만 무섭고 혐오스럽게 과장을 하는 것을 즐기는 외국 작가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스타일의 캐리커처이든 정답은 없다는 것이죠. 작가 자신이 스스로의 스타일에 만족하고 그 스타일을 좋아해주는 대중이 많다면 더욱 반가운 일일 것입니다. 물론 상업적인 캐릭터처를 해야한다면 주문자의 요구에 맞춰야 는 하겠죠. 어떻게 과장을 할 것인가 과장의 정도와 분위기는 캐리커처 작가의 내면에서 정해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